안녕하세요 세우입니다 오늘은 같이 블랙저널 위클리를 꾸며보려고 해요. 위크2 0을 꾸며볼 거고 그래서 오늘은 플랜위드미 위크20 위클리 스프레드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이 잉크패드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잉크패드를 사용해서 약간 채색하는 느낌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휴지인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약간 스펀지 같은 느낌으로 쓰가 하는데 잘 될까요? 아니,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s h I was above the center of attention But I'm not I wish I didn't have to give into the pressure Oh, oh 해가 지는 것 같은 오오 아... 저의 고민은 위아래를 할 것인가? 아니면 아래만 할 것인가? 아, 래도 하면 예쁠 것 같은데. 예쁜 느낌이야. 이렇게, 약간 세트같은 통일성을 줘야 되니까 이쪽페이지도똑같이 위아래를 작업하도록 할게요게 헤더 개념으로 문구를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을 것 같고. 그래서 제가. 그라데이션을 해주려고 해요 약간 노란색과주황색 느낌으로 하단에 요주황색을그라데이션된 느낌으로 약간 요이런 느낌 리리고 이 뒤에 이 주황색 그라데이션 때문에 글씨가 잘 안보이니까 글씨를 조금 꾸며주도록 합시다 글씨에 획을 그려볼게요 네 예, 검은색 피그먼트 라이너를 사용해서 이렇게, 팩을 따줬고, 이렇게 여기, 옆에도, 어, week 20라고 써줄 건데, 이렇게 쓰고 똑같이 이 주황색 이 친구로 오. 오. <웃음> 쓰고 이 친구도 똑같이 이거 회근. 제가 좋아하는 약간 작은 반짝이들을 여기에 그려주도록 할게요. 여기에도 작은 반짝반짝 아이템들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여기쯤에 달력을 서 줄게요. 어... 이 위에. 좀 얇은 펜으로 호도호도도도 그 <목소리도> 주황-노랑 컨셉이니까 이렇게 일곱 칸 이렇게 고 요일을 써줄거야 뭘로 쓸거냐면 바로 요거아 약간 느낌있게 쓰고싶은데 글씨를 어우 두껍나? 약간 두꺼운 듯 전 느낌도 들지만 괜찮아 오랑주황 느낌이 나니까 갑자기 해바라기를 그리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해바라기를 그려야지 해바라기를 그리는 건 어머 무슨 바람이 렇게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거지? 왜지? 이유가 뭐지? 해바라기를 그리는 건 아주 쉬워요 해바라기 그리고 음 아마 채색은 색연필로 할지 뭘로 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사기를 그냥 하나하나 추가해준다는 느낌으로 차곡차곡 약간 쌓아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어렵지 않아서 진짜 쉽게 아무나 누구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하고, 음, 하나만 그리면 조금 아쉬우니까 여기다가도 하나 더 그려줄게요 지금 이거 그리면서 뭘로 칠할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색연필이 제일 만만하긴 하니까 색연필이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예 다이어리 쓸때 어.. 유용한 그리기 쉬운 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해바라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나중에 다이어리 꾸밀 때 알아두면 좋은 간단하게 꽃 그리는 방법 뭐.. 열가지 이렇게 해서 한번 알려드릴까봐요 사실 엄청 간단해서 방법만 알면 그리는 건 쉽거든요 근데 보통 그리는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워 하셔서 그렇지 저도 예전엔 그랬고 모를 때 그렸으니까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여기 줄기를 이렇게 그려주고 이 친구도 두기를 이렇게 그려주고 이 팔에도 그려주고 사실, 저의 개인적인 지금 생각은 채색을 안 해도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, 그죠? 굳이 색안 칠해도 예쁠 것 같은데. 그래도 색칠해야지. 색칠은 그냥 대충대충 해주세요. 어차피. 굳이 색칠 안해도 이미 예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꽃 모양이 너무너무 해바라기스러워서 솔직히 색안 칠해도 해바라기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해바라기 느낌이 많이 많이 있는 그림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형광펜으로 채색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형광펜으로 채색하면 번질 수가 있어서 나중에는 형광펜으로 꽃 그리 쉽게 꽃 그리는 법 이런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뭔가 이이 이 친구들한테도 그림자 같은 느낌을 조금 추가하면 은 이게 요 약간 완성도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살짝 덧대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순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줄기는 이 붓펜으로 이렇게, 오, 예쁘네! 오, 좋은 선택이다. 예쁘네요. 약간 이런 이파리 같은 느낌? 또, 이 붓펜 친구를 통해서 그럼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해바라기 근처에도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약간 반짝이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할게요. 약간 작은 동그라미를 동글동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 개인적으로 여, 여기쯤에 약간 투두, 투두 같은 거로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, 요것은, 노란색을, 노란색을 쓴다, 아니면 초록색을 쓴다. 아무래도 노랑이 낫겠죠? 계속 지금 노랑, 노랑, 주황 이런 것만 쓰고 있으니까. 나의 젤리 롤펜은 대체 어디를 간 것인가? 하 어..뭔가 이 친구도 그림자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자 그냥 펜으로 그릴게요 좀 단순하게 펜으로 이렇게 그려서 빗금처리? 그냥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투두라고 쓸 것인가 투두리스트라고 쓸 것인가 나는 투두 투두라고 씁시다 투투 투. 이렇게 귀여워 약간 이렇게 광택나는 듯한 약간 통통한 느낌?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의 데코레이션을 추가를 해주고 자 그럼 이렇게 진짜로 이번주 아우 어, 잘못꼈어 이번주 위크20의 위클리 스프레드를 같이 꾸며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그 스탬프 잉크 활용해서 이런식으로 색 채색도 해보세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너무 예뻐서 다른 색깔 스탬프 잉크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 안녕 바이